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2019 P&I 포토앤 이미징 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저는 첫날인 목요일날 갈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코바 호바 기억하시죠 코바가 방송기자재전이라면 P&I는 사진기자재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간 사진과 영상이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많은 장비들이 둘다 해낼 수 있는 장비들이 많아지면서 P&I도 요즘에는 영상적인 부분이 많이 어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카메라 회사들이 이번에 준비를 했을 거고요 올해는 어떤 재미를 줄까 저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저처럼 매년 가시는 분도 많겠지만 뭐 혹시나 처음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오랜만에 가셔서 잘 분위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점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걸좀 준비했습니다 P&I 이것만 알고 가면 정말 좋은 도움이 되는 꿀팁 몇 가지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인트로 보고 올게요 네, P&I n 같은 경우에는 벌써 28회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잘 알게 된건 200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이 돼서부터 P&I가 n 성황을 했습니다 보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들어오시면 맨홀 끝에 보이시는 니콘, 소니, 캐논 이렇게 빅3가 부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더 고무적인 일인데요 작년에는 니콘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니콘이 d 8 5 0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서 오래된 Z6, Z7 그리고 펌업 닌자부의 아트모스와의 펌업까지 이야기하면서 니콘이 영상으로서 승부를 보려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번 P&I에서도 많은 걸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코바에 가서 EOS RP와 R 그리고 키트 박스라고 해서 모니터 마이크를 세트로 하는 박스까지 팔고 있었어요 아마 같은 것도 나와 있고 뭐 M50 이라든지 여러가지 미러리스 군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SLRU 5D, 1D, 6D Mark II 그에 관련된 L렌즈, 캐논 렌즈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니깐요 캐논 유저분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알파7군 그리고 알파9 기존에 있던 알파6400이나 6500 같은 중급기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소니 렌즈 중에 하나 구입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구경은 일단 할 거예요. 사든 안 사든 간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빅3가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한글로 제가 바꿔놓은 게 아마 제가 조금 주의 있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삼양 옵틱스가 있습니다. 삼양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소니 그리고 뭐 다른 기종들도 하지만 소니 AF 렌즈를 내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죠. 코노바라든지 호르스벤누. 같은 경우에는 악세사리가 굉장히 유명하니까 필요한 악세사리가 있으면 사야 할것 같고요 상품으로 굉장히 많이 박스로 이렇게 내놓고 파는 특가품목도 많이 파니까요 트라이포드도 그렇고 쇼핑하실 분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포토쇼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준비할 것은 바로 바로 네이 녀석입니다 왜냐 많은 기종도 내가 써보지 못한 뭐 저도 니콘의 Z7도 그렇고 예를 들면 소니 알파9 캐논의 EOSR, EOSRP 같은 경우에 찍어보고 싶은데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이미지 해상도라든지 아니면 화질은 어떻게 나오는지 색감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 메모리 카드 하나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다른 거더 있으면 좋아요 마이크로 SD 라든지 XQD 카드 라든지 CF 카드 라든지 또 구매나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챙겨 가셔야 될 거는 가방입니다 당연히 가방을 다 가져가시겠지만 좀더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가방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네 카달로그들이 엄청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필요한 카달로그만 챙겨도 저도 솔직히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집에서 시간 있을 때 하나씩 다 읽어보거든요 뭐 친구들이 챙겨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카달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네임 카드나 명함 같은 걸 많이 주시기 때문에 네, 가방을 가지고 오세요 필수입니다 네, 그리고 세번째 구매 팁인데요 보시면 다 특가라고 엄청 써져 있어요 업체마다 행사 할인품목 이런식으로 해서 실제 제가 작년에 많은 행사용품들을 봤었는데요 많이 구매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바보같이 인터넷가로 구매확인을 안해봤거든요 직구를 한다고 그런데 보니까 인터넷가 보다 다 쌌던 거예요 가방도 그렇고 뭐 상가태도 그렇고 올해 가게 되면 저도 살 것들 좀 준비를 적어놨어요 리스트들을 그래서 인터넷가랑 비교해서 저렴하게 되면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P&I에서 물건을 구매하기에 괜찮습니다 특히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카메라 회사 같은 경우에도 렌즈나 바디 같은 거를 할인을 하는데 좀 고가의 렌즈라던가 좀 비인기 살짝 상대적으로 비인기 렌즈들을 할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잘 찾아보시면 좋은 내가 찾던 또는 내가 찜해놨던 렌즈를 할인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부스가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럼 P&I에 대한 프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많은 거 정보도 얻으시고 구매하실 거 있으시면 좋은 가격에 많이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기칸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